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음, 해상운송론을 공부하게 된 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입니다. 먼저 어, 첫 시간에는 해운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뭐, 해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 어, 해운의 의의와 해운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의 의에 의 대해서는 해운의 개념과 운송의 형태에 따른 해운의 특성 대 해운의 기능 우리나라의 선종별 즉 선박의 종류별 주요 한목의 순으로 공부를 하고요. 해운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 법률적으로 즉 해운법상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해운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의 의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운의 개념과 운송 형태에 따른 해운의 특성, 해운의 기능, 어, 또 우리나라의 선종별 주요 항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먼저 해운, 해운이라고 해운 하면은 슈핑이라고 어,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함으로써 그 대가인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어, 그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대가를,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 선박으로 해상이나 어, 해상에서 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해상운송이라고 어, 하는데요. 어, 인간 및 재화, 상호 안에 가로놓인 공간적인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이동 활동을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죠. 크게 봤을 때 어, 그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교통인데요. 이것을 넓게 볼 때는 어, 트랜스포테이션 즉 운송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신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도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에서 어떤 통신을 하겠지, 교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이동활동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해운은 운송의 분야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운송은 다시 육상운송 즉육은또 수상운송인 수운 항공운송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육운은 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 운송 수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수운은 내수운송과 해상운송 수운의 경우에는 어, 내수운송과 해상운송으로 구분하는 것은 운송수단은 선박이라는 것이 같지만 은 어, 내륙수로에서 운송하느냐 아니면 해상, 바다에서 운송하느냐에 따라서 내수운송과 해상운송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그 항공기의 에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항공기 또 어, 장소에 따르면 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운송하는 이러한 것을 항공운송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해운중, 해상운송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국제물류를 주도하는 운송 형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국제무역을 하는 화물의 약 99.7% 정도가 해상운송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물동은 양이죠. 양으로 봤을 때 이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97% 정도의 화물이 어, 해상운송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를 주도하는 운송의 형태는 역시 해상운송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해운활동은 육상활동과 연결하여 어, 복합운송, 종합물류, 총체적 서비스 관리체계로 확장,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단순히 이 과거와 같이 육군 어, 해운, 항공운송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어, 종합물류체계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동량 면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형태의 운송에서도 해상운송의 비중은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예는 과거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해상운송은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다. 즉, 프린스 어플스 어스 t 핑 스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만큼 어 옛날부터 해상운송을 중요하게 이기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운 서비스가 없다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 오늘날과 같은 활발한 무역활동, 을 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어, 볼수 있는데요 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토가 그 상당히 좁은 편이고 부존자원이 그 별로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실 그 우리가 1960년대 이전까지 또 처, 1970년대까지도 어, 세계적으로 볼때 굉장히 그 모사는 국가에 속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공업화를 이루고 어 무역을 통해서 공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왜 그러냐면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그 당시는 뭐 기술력도 없는 상태였지만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어 가공해서 어 일단 생산해서 파는 이러한 그 무역을 통해서 어, 국가 발전을 이루게 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또더 많은 공업 생산품을 생산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어, 이러한 그 활동을 이루어왔고 오늘날은 어,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면서 세계 12위 내의 경제력을 갖춘 경제 어, 대국에 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땅이 큰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또 가지고 있고 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수가 있고 또 국내에서만도 충분히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러한 국가에 속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생산을 원자재를 해외에서 가져와서 생산하고 이것을 무역을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이 중간에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 국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에 갈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경제 발전의 주된 수단이 해상 운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그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입증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류했던 공부 내용을 교통의 개념 구성도를 통해서 어,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면 요 교통은 운송과 통신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어, 운송의 경우에는 유운수운 항공운송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운은 도로운송과 철도운송, 수운은 내수운송과 해상운송, 이러한 체계로 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 형태에 따른 해운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송 형태에 따라서, 즉, 그 운송 수단에 따라서 육은 해운, 항공운송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운송 형태의 우위성이나 특성의 결정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 등의 제반 요소가 어느 정도 만족되느냐 또 운송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해운에 있어서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역시 대량 운송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운송 형태에 비하여 해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볼수 있는데요 선박만큼 단위당 운송 능력이 큰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철도 운송에서도 화차 의수를 증가시키고 발차 횟수를 늘려감으로써 단위 운송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어, 해운에 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량 운송의 표본은 역시 해운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도 화차의 경우에는, 그 철도 화차 한 양의 컨테이너 한개 정도가 보통, 음, 선 적재가 됩니다. 아, 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큰 나라, 이, 대륙에서는, 산이 별로 없는 사막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어, 철도 화차를 크게 만들어서, 반량의 컨테이너를 2단적을 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철도 화차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연결을 지키면 어, 컨테이너가 10개 내지 20개 정도가 이제 실리게 되는데요. 뭐 화차를 길게 해서 100개 정도 이동한다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어, 컨테이너 100개 내지 200개 정도를 한꺼번에 운송을 할수 있습니다. 어, 반면에 선박의 경우에는 오늘날은 어,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어약그 2만TU 정도 컨테이너 2만개 이상을 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2만개의 컨테이너가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량운송이라는 관점에서는 어, 해운을 아직은 따라갈 수 있는 운송수단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원거리 운송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예, 원거리 운송은 철도 운송 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의 경우에도 역시, 원거리 운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은, 대량 운송이면서, 원거리 운송에 해당하는, 즉, 대량 화물을 장거리로 운송을 할 경우에 가장 경제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운송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서, 어, 이런 해운이 원거리 운송을 역시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음은 운송비가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 선박이 한번 운송하는 화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운임수익은 상당하다 또화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 해 운임이 운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항공운송이나 철도운송에 비해서 거리와 중량 비율로 보면 해상운송이 어, 이들 운송 형태에 비해서 어, 원거리 운송에서는 운임이 가장 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이동하는데 장거리로 갈 경우에는 같은 양을 이렇게 먼거리로 갈 때는 어, 해운만큼 싸게 운송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어, 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거리를 기준으로 해상 운임과 철도 운임을 비교하면 해상 운임은 철도 운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온 힘이 쌓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 철도 운송의이우는면 어, 트럭, 즉, 도로 운송을 통해서, 어, 그, 공항이나, 어, 또 항만에, 또는 그, 어, 철도청, 철도조차장에 이 화물을 이동시켜줘야 되고, 또그 지점에서, 목적지에서 다시, 도로 운송을 통해서 목적, 최종 화물의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 운송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순수하게 항공 운송, 철도 운송, 도로 운송, 또 해상 운송을, 어, 장거리 운송을 할때 똑같은 단위당 운임을 따지게 되면, 역시 해운이 가장, 음, 저렴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로가 자유롭다. 자유로운 운송로가 특징인데요. 어, 해운에서 운송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물리적 제한이 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1609년 네덜란드인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어, 18세기 국제법으로 공인된 해양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어,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해양법 협약상 영해에서도 상선의 무해 통항권이 보장되는 오늘날의 해양법 체계하에서도 해상 운송로는 매우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국제성인데요. 국제 간에만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도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한 해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상운송은 국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운산업은 국제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출입한 국가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과 국제해운시장에서 외국 상승대와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또 편의치적을 이용하여 다양한 국적을 소유한 선주와 선원이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벌이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뛰고 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국제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속 운송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도 또는 항공에 비하여 선박의 평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송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주요 전기선의 속력은 시속 18에서 33노트 정도이며 부정기선의 경우에는 12에서 1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18에서 33노트라면 약한 그 시속 30km에서 한 60km, 70km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부정기선의 경우에는 뭐한 시속 20km에서 30km 내 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또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 소모량과 속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연료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산소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어, 선박의 속도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연료 소모량은 제곱, 세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 속도라는 것은 저속 운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물론 선박 엔진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선박의 속력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지만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속 운송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운송수단별 장단점을 자,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이 네가지 수단을 비교해 를 보면요 도로운송의 경우에는 운전운송이 가능하다 창고에서창고까지 바로 운송이 가능한 반면에 가능하고 단거리 운송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또 운임도 어, 상당히 탄력적이어서 그때그때 그때 운임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정하게 되고요 어, 간단한 포장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 짧은 거리를, 짧은 시간에 운송을 하기 때문에, 어, 포장을 좀 간단하게 하고도 충분히 운송이 가능하고요. 배차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 반대로 보면 되겠죠. 대량 운송에 불리하게 되고요. 장거리 운송에는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어,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용적 및 중량의 제약이 이 자동차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 제약이 있고요. 또 도로도 도로 설계가 될때 당시 운항하는 운행하는 최대 중량 차량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속도로나 이를 보면은 차량의 중량을 측정해서 단속하는 이러한 장소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도로의 그 도로가 의그도로 하중을 받칠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용적이나 중량의 제한이 크다. 또 특정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국가에 속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또, 철도 운송의 경우에는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인데, 이 대량 운송이라는 것 도로 운송에 비해서 또는 항공 운송에 비해서 대량 운송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고요. 중장거리 운송에서는 경제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안전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천 후 운송이 가능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웬만하면 운송을 할수 있죠. 아, 반면에 단거리 운송 비용은 상당히 높아진다. 아까 이제 환적한다 그죠? 어, 트럭으로 싣고 와서 기차에 실었다가 도착하면 기차에서 다시 트럭으로 실어서 이제 이동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짧을 때는 오히려 운송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기차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갈수 없겠죠. 그래서 어, 배차를 적게할 수는 없다. 기차가 움직이는 열차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어,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기 배차는 곤란하다. 그 다음 운전 운송을 위해서는 도로 운송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된다. 이런 점이 이제 단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 에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어,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장거리 운송이 적합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또 부피나 중량이 큰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요트 같은 선박 또 항공기 같은 경우도 어, 그 해상 운송을 통해서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운송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항만 설비와 하역의 고 비용이 소요된다 이 해운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반 시설인 항만 시설 또 하역 설비 같은 것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항만을 갖춘 이러한 국가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전 운송을 위해서는 철도 운송과 마찬가지로 도로 운송이 추가가 소요되기 때문에 역시 단거리 운송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단소경박 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면서 가벼운 화물 운송 즉 작고 가벼우면서 가격이 비싼 이런 화물의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예, 우리나라 주력 그 수출 화물이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 또 전자제품, 뭐 이런, 그 정밀, 그기계제 이런 것들인데요. 어, 이러한 것들은 그 화물이 굉장히 제품이 단소경과 작으면서, 작고 가벼우면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품이고, 또 취급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화물들은 어, 항공기를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약 97% 정도가 어, 선박을 통해서 해상 운송으로 어, 하게 되는데, 운송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나라 전체 그 화물 수출입 화물의 약한 7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물, 운송하는 화물의 가액을 따지게 되면은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에서 부산항을 제키고 이제 1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단소경박의 고정밀, 고가화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해외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부산에도 그 가득도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항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러한 단속 경보화물 즉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운송하는 화물을 보면은 어, 부산 울산 경남과 같은 이 인근 지역에서 어, 생산된 화물은 한 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 어, 이제 공항을 그 남부지역이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었을 때 인천공항과 같이 인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비해서는 어, 그 기대치는 높지만 은 현실적인 면은 또 과학적으로 어, 규명을 해 봐야 되고요 물론 공항을 만들고 나서 어, 추후에 이러한 그 화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공장들이 제조업체들이 보울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도 따져봐야 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진다면 은 물류를 통해서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 분석하게 되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 공항시설을 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어, 이러한 역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이러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항공운송도 역시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편이고요. 속도가 빨라서 계절성, 유행성,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운송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반면 단점은 운임이 가장 비싸다. 다음 중량 및 용적 제한이 심하다. 또 운전 운송을 위해서 도로 운송에 추가되는 어, 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도로 운송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해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통적 이, 의미에 있어서 기능은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해운산업을 하나의 기본적 전략산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해운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능에 따라서 주로 국내 통상보조수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외무역보조수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 외화수입취득수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국내통상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국제 무역이 별로 발달해 있지 않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화물 운송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외 무역 보조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 합니다. 반면 오히려 해운이 그 국내 산업에 비해서 많이 발달해 있거나 아니면 국내 산업이 발달해 있더라도 해운업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어 국제적인 어떤 경쟁 룰에 따라서 해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국내의 통상보조나 어, 대외무역보조수단을 넘어가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외화수입취득수단으로 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보조수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화물의 운송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현운업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어, 산업, 분류로, 산업 분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첫째, 그 기능면에서 무역발전을 촉진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해양자유의 원칙 하에서 선박국적에 관계없이 해운은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경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국가가 자국의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특별히 저렴한 운영으로 자국의 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국과 자국선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해운 시장에 공급된 선봉량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상선대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무역활동이 마비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니다 어, 이러한 현상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그 국제무역이 축소가 됐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그 지금 운임이 예, 그렇죠. 2000, 2020년 연말부터 갑자기 운임이 아, 단기에 폭등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무역량에 비해서 선봉량이 아직도 공급 과잉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은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어, 정상적인 그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컨테이너가 운송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회수가 되질 않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항만의 그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최선, 최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어, 계속 컨테이너에 화물시 실어 가면 은이컨테이너 회수가 안되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또 선복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이 굉장히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 수출 화물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 국가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부 선박에서의 선박을 우선적으로 그 국적, 우리나라의 수출 화물을 위해서 어, 항로에 우리나라가 주기한 긴 항로에 투입을 지키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결국 그 국제 무역발전에 있어서 어, 자국의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다. 그래서 무역발전의 축진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선박량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해운업의 성장은 어, 그 나라의 안정된 무역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 긍정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산업의 중요성이 어, 매우 지대하다 이렇게 볼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해운산업을 육성한 결과 현재는 IMO A그룹 2사국에 들어갈 정도로 그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어, 세계 주요 국가의 지배 상승대 현황을 그 2013년 기준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은 어, 선박척수가 1 5 7 6척의 선봉량이 어, 약 7500만 데드웨이트 정도가 되는데 에,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에 의해서 우리나는 세계 5위의 지배 상승대를 보유한 국가로 세계 해운계에서 지도적 위치에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표가 그 세계 주요 국가의 지배상승대 현황인데요. 어, 그, 보면은 그리스가 가장 많죠. 어, 약 선박 척수로 3,695척, 어, 또 외국적 선으로 되어 있는 선박들이, 어, 이 중에서 비중을 보면 이제 국적선에 비해서 외국적 선수가 한 3배 정도 되겠죠. 어, 그래서 2,448만 그 5천, 244만, 100만, 천이 2억 4,485만, 1000, 데드웨이트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서 다섯 번째 정도의 국가의 랭크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그 선박의 그 데드웨이트, 선박 선봉량을 따지면 어, 그리스에 비해서, 어, 한 4분의 1, 3분의 1 이하가 된다.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가 되겠그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세계 상위 컨테이너 선사를 운영, 운항할 때, 그 이러한 운항 선봉량을 2020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적의 HMM, 즉, 그 현대상선인데, HMM이 보유한 선박이 67척에 어, 약그 60만 2186TU가 되는데 이것이 세계 8위 정도의 선사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보면 APM 머스크가 650척 정도로 전세계의 1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MSC가 약그 558척으로 15.7% 중국의 코스코가 481척으로 12.3%, CMA CGM이 세계 4위로서 약 11.5% 이렇게 전 세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네개 선사가 전 세계 해운에서 컨테이너 선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 대개 전 세계 선박 컨테이너 선사에서 선복량의 50%를 그,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하팍로이드, 원 에버그린, 음, HMM 이렇게 이제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HMM의 경우에는 전 세계 점유량이 한 2.5%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 대개 한1 2권 이하로 가면은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비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계 4대 선사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취득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주요 공업원자재의 수입원가 중에 상당한 비중을 운송비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송비용의 절감과 대외 유출의 최소화는 국민경제 기여하는 바가 크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제철 산업 전력산업 등과 같은 중화공업의 경영에서는 장기운송계약의 형태로 장기적 또 저렴한 운송비를 통한 국제 경쟁력 우위 또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수단으로서 자국의 해운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로서 해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통관물품의 가액이 총 5,033억 4천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원자재 수입액이 2,539억 5천만 달러로서 총 수입액 중에서 5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보시면 요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수입 동량에서 이렇게 보시면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있고요 어, 소비재가 약그 금액으로 따, 따질 때 816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가 279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재의 경우에는 1745억 달러 정도 이것도 전부 이제 원자재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중간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들이죠. 어, 이러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해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더라도 수출 실적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지거나 할때 역시, 이제, 공업제품들, 경고 뭐, 또, 중화공업은 압도적죠 압도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위양상승대는 어 국적선이 총 999척에서 99척이고, 총톤수로 따질 때, 어 4300만 총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벌크선, 광탄선, 원목선, 원유 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케미컬 가스 운반선, LPG선, LNG선, 시멘트 운반선 등의 원자재 운반선이 416척에 3100만 GT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척수 기준으로 41.6% 총톤수 기준으로는 71.9%의 압도적인 수준의 그 원자재 운송선이 그 국적외항상선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비중을 보더라도 원자재 운송을 주로 해운이 담당하고 있다는 하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어, 선종별 그 국적외항상선대 현황,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인데요 벌크선이 234척으로 가장 많고요 어, GT나 데드웨이트 모두 가장 높습니다 어, 그 다음 광탄선 뭐또 컨테이너선, 일반 화물선 쭉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선박들의 척수는 제법 되지만은 이러한 그 석유 제품 운반선이라든지 이러한 그 원자재를 운반하는 벌크선의 척수와 톤수면에서는 그 이러한 선박들이 앞에는 합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우리 해운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한 이 시간을 좀 충분히 부여를 해서 어, 해운의 특성에 대해서 어, 고전적인 해운의 특성 또 우리나라 현재의 무역구조에 따라 앞으로 발전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어, 전망에 따라서 이 해운 특성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해보고요. 또 해운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이 전통적인 의미, 또 오늘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 토론하는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분씩 회원의 특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기능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메모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은 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 어,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